자 집에서도 쓰고 이렇게 차박하실 때도 쓸수 있어요 이게 60W 밖에 먹지 않기 때문에 어, 차박하실 때 어, 인버터 사용하셔서 차량에서도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어, 이렇게 야외에서도 가볍게 응.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카라반 끌고 나와서 어, 차박할 때나 어, 캠핑할 때도 어, 밖에서도 쓸수 있어요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가시면 나 평소에는 이렇게 카라반 내부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게 이렇게 내부에서도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테이블에 술 먹으면서 가볍게 DP용으로도 나쁘지 않고. 제가 이렇게 빈티지한 소형 카라반을 사용하다 보니까 항상 냉장고 부분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 지금, 야, 이거는 대박일 것 같아요. 지금 캔한 9개 정도는 맥주 캔, 9개 정도는 뭐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뭐한 1박, 2박 정도 가볍게 나오실 때요걸로 어 차박이나 캠핑하실 때 딱이지 않을까 싶어요. 냉동이 안 되긴 하지만, 뭐, 냉동은 아이스팩이나 이제 그거 사용하셔도 되니까, 카라반? 카라반 이용하실 때, 냉장고가 아주 완전 꿀템인 것 같아요. 카라반에서 먹는 맥주야말로 기가 막히죠? 이렇게 야외에서도 여름이나 이렇게 어 놓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뭐 이렇게 또 카라반 안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원을 키면 이렇게 LED가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자, 이렇게 내부에도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밤에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, 밖에서 이렇게 카라반 에 들어가지 않아도 야외에서 편히 냉장고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